다 아, 수정이 되고 있잖아요? 한 라인에서 한 라인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서 다? 네, 같은 분지 쪽에서 요쯤에서 다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두개 나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죠? 얘가 새로 나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방아다리 그리고 2분지 음. 그리 3분지, 음. 4분지, 음. 5분지, 뭐지? 6분지 방아다리부터 해가지고 한편 밤 한편 밤만에 다 들어와 있는 다 거예요 당장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잘 벌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위에서 따는 건 많이 따는 건 위에서 따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고추 육묘를 <웃음> 이제 종자별로 쭉 해보는 실험실입니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지금 과연 농가들한테 어떤 고추 육류를 우리가 선별해서 좀 실패하지 않고 농가들이 뭐 순이 먹는 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종자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자비를 털어서 <웃음> 그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들도 조금씩 조금씩 씨앗도 제공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아, 도와주시는 분들 있구나. 아, 네. 그 씨앗은 제가 이제 시중에 출시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나올, 나올 제품들 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순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고추종자가 어떤 특색이 있다 이런 것도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네뭐 직접 기르 이제 육묘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육묘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농민분들께서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정보가 극히 제한적 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팔때 저희가 팔아놓고 농민분들한테 예전에는 혼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범포를 하게 되면은 어 아무래도 농민분들한테 좀더 객관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어서 해마다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고추, 고추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어 제가 총 올해 60개 때 초반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밭에만 한 30가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밭은 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사실 가장 원하시는 품종 중에 하나인 조생종들만 따로 비교를 하는 밭입니다 이거 언제 형식사신 거예요? 제가 빨리 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제가 항상 이제 농약사 하면서 하고 있었고모종도 많이 팔고 있고 해서 어제일다 끝내거나 해서 좀 늦었습니다 5월 26일 날 기본적으로 제가 다육묘를한 거기 때문에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유 품종이 아주 살짝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아, 이게요 네네. 네. 고추가 요철이 없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쁘고, 어, 지금 초기에 이 정도면 굉장히 두껍게 이쁘게 나오는 거거든요. 당장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잘 벌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위에서 따는 건, 많이 따는 건 위에서 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음. 지금 분지가 굉장히 잘 벌어지면서 건강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음.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품종입니다. 여기가 방앗달입니다. 아, 하나. 하나, 그리고 이제 2분지. 두 번째. 여기가 둘. 세 번째. 네, 네 하나, 번째. 둘. 여기가 다섯번째, 네. 여기가 여섯번째,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일곱번째, 네. 이제 여덟번째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굉장히 키가 작고 잘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호추는 방앗다리에서 보통 두 가지씩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 뒤늦게 세 번째가 나오거나 네 번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 품종이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게 아, 보통, 보통 방학자들은 요, 요, 요게 두 개인데, 그죠? 네, 두 개인데, 예. 두 개가 또 나오네요. 네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바로 위를 보셔도, 두 개로 또 갈라져야 되는데, 세 번째가 아, 또, 또 나오고 있죠. 아, 여기 또 하나, 하나 또 나온다는 얘기죠. 네네.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또 나왔습니다. 하나 더 나왔다는 거예요, 지 예, 상대 저국인 거긴 한데, 어느, 어느 고추든 조금씩은 나오거든요. 두개 나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죠. 얘가... 둘째가는 이제 방아다리두그가지니까두가지니까요두 두 개가 다 달려있는 거고 세 번째에는 여기도여기 달렸고 여기 달렸고 그러니까 수정률이 높은 거죠 방아다리 그리고 (2분지) 그리고 (3분지) (4분지) (5분지) (6분지) 그리고 여기가 (6분지) 그리고 여기가 (7분지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덟번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아들이부터 해가지고 거의 이정도 와나 지금 한편 밤 한편 밤 밤만에 다 들어와 있는거예요 처음 거예요, 보는거야 이거? 아 이게 꼬추망 네? 예 꼬추망입니다. 보통 그물로 하는데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네네 그래서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내년에도 아, 예, 감아서 예,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 더 넓게 나와있고요 사이즈는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두줄 이렇게 넓은 걸 잘라서 썼고요. 아... 어, 초기 가격은 좀 비싼 편인데 연속해서 쓸수 있고 이게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 고정도 더 지탱도 더잘 되고요. 어,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훨씬 이제 벌려 주는 데도 용이하고요. 이제 하나 더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걸말씀드리냐면이 아... 고추가 위에서 달린 건데, 그러니까 속도가 어쨌든 빨리 달려야 빨리 따른 거잖아요. 오... 근데 수정이 이루어지는 후는 속도가 다른 제품들을 다른 품종들을 압도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뭐, 아홉. 한열 개쯤은 달렸겠네, 요 여기. 수정이 된, 완료된 것만. 네, 열 아, 개쯤. 다 수정이 되고 있잖아요. 한 라인에서. 한, 한 라인이라는 게 여기서 그, 다. 예, 같은 분지 쪽에서, 요쯤에서 다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지금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요기가 수정이 될 텐데 그 이가 수정이 될때 이제 될 시기가 오면 또 그, 다르게 그 위에 어뭐 100%는 아니지만 수정률이 여기만큼만 유지를 해준다면 많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심은 지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한 달에 이 정도 달린다는 거는 깜짝 놀랄 상황입니다 아 그러네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어요 지금? 예 내년에 스레프 출시가 될 품종인데 뭐 앞서 보내드린, 보여드린 것도 그렇고 내년에 다 출시가 될 것들인데요 확실히 최근에 새로 나오는 꽃들이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심은 조생종인데 얘는, 얘는 또 하나도 없네요? 없네요. 아니, 품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어, 이름은 공개할 수 없지만 <웃음> <네네>. 좀 생각보다 <웃음> 실망을 주는 네. 조생종이다 조생이라고 해서 나오는 품종인데요 아, 절간, 절간도 좀 길고 어. 예, 그래서 이런 걸잡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뭐 특정 어떤 한 품종이 우리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예. 사실 이렇게 상부상으로는 조생종이라고 하는데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고 고추밭에 가지를, 가지를 심었어요? 예, 가지 가지 고추라고도 흔히들 하는데요, 이게 예, 보라색 고추입니다. 이, 이 고추예요? 예, 고추입니다. 가지 아니고? 잘아 <웃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굉장히 맛도 좋고요, 굉장히 고가의 고가의 제품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어... 뭐 3, 40만원 뭐 이런 한 봉지 한 봉지에 봉지 3, 40만원? 보라색이 몸에 좋다고 해서 보라색 이런 걸 많이 드시잖아요 퍼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맛있습니다 어... 어, 최근 들어갖고 지금 모종상에서 그 순머지가 많이 발생을 해서 농민분들이 진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 저도 올해 한 70가지를 제가 직접 기르다 보니까 그 순머지가 나오는 품종이 한 7가지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그,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특정 품종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품종명을 공개하거나 이렇게는 안할 건데, 여튼 직접 해보니까 그 순머지가 그,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모종, 그, 정, 저기, 가식하기 직전에도 한 20% 발생하고, 가식하고 나서 기르는 과정에도 또 20% 정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 보통 순머지가 발생하는 품종들은 종자회사들은 아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증량을 해서 판매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한번 해보고 농민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능하시면 종자회사분들께서는 그, 제가 지금 이거 유통 왜 이렇게 되는, 요즘 최근에 이 순머지가 왜 많이 나오는지 또잘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유도 알고 있긴 한데, 회사 사정도 있겠지만, 가능하시면 그 농민분들 좀 생각을 해서 순머지가 나오는, 나오는 품종들은 과감하게 조금 어, 판매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추는 물을 싫어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의외로 굉장히 많아 갖고 많이 놀라야 했거든요 그래서 예, 고추는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과습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물을 많이 주는 걸이이 많이 줘서 넘치는 걸싫어하는 거지 식물이기 때문에 어, 적은 양의 물을 균형 있게 자주 음. 공급해 주면 굉장히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오를 초에 매우 많이 가물었잖아요. 네. 예, 이럴 때는 물을 이틀이든 삼일든 조금씩해서 자주 주는 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싼 영양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음. 예,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물고 뜨거울 때는 그 총채벌레 피해가 굉장히 심하고요. 뭐 나방도 그렇고 진딧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충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핵충 방제야 뭐 해마다 해 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어 감을 때 농약을 하면 농약의 약해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최근들어서 비가 오기 시작은 했는데 어 감을 때는 어 지금 평소 때 하시는 것보다 더 빨리 빨리 농약을 해 주셔야 되고요 더 늦게 농약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시간대를 조금 더 새벽같이 아니면 늦은 저녁에 저녁에 해 주셔야 약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농부들이 고추 심을 때더 이상 실패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까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 고추를 계속 성장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취재하겠습니다 를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팀이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